<목소리도> 그... 어, 아, 나오는... 어. 어. 그 그... 믿을... 어. 이기게 어. 아, 오그게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눈게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아, 어젯밤 군단이네 아 나도 저어거 다녔었는데 아. 어 날씨가 또 괜찮으리네 몇 명이나 이렇게 우비를 샀으니 날씨는 <웃음> <웃음> 어어 못떨어졌어요 <웃음> 어어 어, 못떨어졌어요 수도 스야 아, 예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사모야 수도. 고프로다 예. 고프로 고프로 어? 고프로 떨어졌어요 내가, 내가 쭉 어, 네. 어. 내가 거야. 독립형 아, 중립. 거? 아니야 아니야. 내꺼야내꺼 어디로 갔지? 독립이 아, 어디 안 들어가.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. 어? 어디 있어? 찾았어. 여기 여기. 거기 있어? 저 한대 맞고 아 여기 옆으로 예. 네. 스포로 들어갔어 스포로. 죽었어. 아 그래? 깨졌어요. 안 깨졌어요. 아, 다안러졌어한 같아. 아아야 아, 아, 목이 부러졌어 목이 부러졌어 이 복, 진동 때문에. 아. 땡큐 동민이가 축구하지 오로라로 동민이가 축구했어? 감사가 랐어 동민이가 안 따라 리니까 이제 제가 따라 데리네. 경찰들 가고 계세요? 어? 왜? 뭐떨어러졌어 동민이가? 어, 모자지 아, 네. <웃음> 아. 와. 미쳤다나고는 돼. 썰이 모두가이 나오는지 알면서. <웃음> 아 코너도 깔끔하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타는데 왜? 어 아니에요 로봇트같이 기계처럼 돌았으면 좋겠어요. 아 재밌다. 그 코너요. 동일형 타이어는 이정도는 괜찮은건가요? 어난 아, 좌우는 많이 나갔어. <웃음> <웃음> 이 골목을 경유해서 이거 수업이가 만원이 더 붙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빼주세요 어? 이게 밥값 다 포함인거죠? 네. 아또 아까보다 구름이 이렇게 많아졌어 비는 아. 안올것같아요 당장에 네. 금방 올라갈것같아요아 왜그래? 왜? 그냥 가! 그냥 아 깜짝이야, 아, 이 아, 여기, 여기! 야, 여기. 야그 여기. 가! 아, <웃음> 아, 저기가 있군지 알고! 아, 전날 깜짝 놀랐네 아! 주차장? 아, 아어 아... 아 알수있다 떨어져서 오세요 <웃음> 아 깜짝 놀랐네 방금인 줄 알았어 아... 아, 아. 아 진짜요? 아. 성민이? 아니 나 가는데 니가 갑자기 서버리겠어 여기 참 길이 산림... <웃음> 살림, 산림역이 어, 어, 가다가 산림역장도 실세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0, 180도 턴에서 오, 올라가자 오, 오, 조심 오, 조심 오, 조심, 오, 조심. 저 차서 여기 우리, 길이 아, 하나밖에 없어. 우리는 서 그냥. 길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왜 길이라 그래? 아 어. 여기 극커고요. 차차니 차차니. 사온다 앞에 네. 오, 냄새 아이제 아, 이런, 이런 데는 이제 장기통이 짱이지 장기통 RPM이 빨리 먹거든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어해어된거어沒�어을때 어. 어, 아, <웃음> <웃음> 내가 코너를 깔끔하게 못한다니까요아무 c 여기기 아, 여기 진짜 좋네요 앞에 차 옵니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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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이제. 어, 어. 내려갈 생각하니까 그긴 한데. <웃음> 어떡하 아, 진짜 곳 아, 없다. 아, 아. 여기 이제 활공장이 있어 가지고. 아, 여기다. 여기, 아, 여기 세면 세워... 되겠다. 아 아, 여기. 여기 저아소음아 예, 올라가면 돼. 아니, 바이 타고. 아니, 바이백 타고. 아, 저기까지요? 한벽 넘어가야 되잖아. 일단 어. 넘어가야 응. 되는데 꼭어두어둑하면 응. 그 제대로 아, 없어요. 그러겠다. 즐기지 못해서. 그냥 보고 바로 가요. 그러니까 보고 바로 가자. 네, 네. 어. 이 안에 들어간 별자리 있어요. 아, 진짜? 예. 네. 신기해. 어, 그래? 들어가 보면 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지? 네. 어? 신기하네. 네. 야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때? 별거네 어, 아, 그래. 아, 세걸음 이상은 오토바이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3보 이상 승차인데 아 다리 후달려 시원해지아 바람이 시원하다 우와 우와 우와 어메 멋있다 진짜. 어,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 는이 길어. 어, 길어. 어. 나어도고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진짜 <웃음> 시야 오버리터드라고 같이 다니고 있다 지금. 마음에 들어 오픈이다, <웃음> 고생했다 로드 보느라고. 건배. 아, 좋다. 아우 이 맛에 이 맛에 먹는 거지. 아우 이 맛에 타는 거지. 오늘 조금 알았다. 네, 고생했다 내일도 있다, 있다 진짜. 개. 내일도 다음에 재밌는 게. 어? 괜찮네요 예. 이해도 계속 할까요? <웃음> 훈련 시키자 이번에. 훈련 시켜. 훈련 시켜. 손님이 싹수가 애가 괜찮아. 아니, 그것만 못하다 내일은 <웃음> <못 웃음> 코트 <콧도> 안 뺀다. <웃음> 제발, 살려줘나 <웃음> 오토바이 타고 중간에 누워 본거 처음이야. <웃음> 여행 가면은 욕심이 많아. 많이 보고 싶어서. 빨리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답 정신전 스끼 감사합니다. 네, 비 맞고 왔어요. 춘천이야? 아니, 아니야 아니야 홍천, 동홍천 쪽이에요 홍천 쪽이 네. 그럼 이렇게 가야 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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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투어 좋았어 아주. 아 정말요? 진짜 쏙 마음에 들어. <웃음> 어저께는 막 다들 불평한데 <웃음> 끝날 때쯤 되면 원래 이렇게 또 서로 골치에 응? 가서 또 그러겠지. 아 아이, 힘든다. 뒤지겠네 진짜 그놈 <웃음> 코스 이상하게 짜가지고. <웃음> 아 알뜰하게 이번에 타이어 다 썼네 진짜. 나는 여기서 건너갈게요 네, 네, 들어가세요 어 네. 즐거웠어 네, 네, 네, 들어가세요 음. 네. sound right boy